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이죠.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첫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요즘 같은 때라면 조금 힘들겠지만 이 시국 전에는 새해를 맞아 밤새워 노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노는 모습이 약천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풍경이었다는 것 아셨나요? 지금의 우리가 휴일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밤을 샌다면 옛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몸에 살고 있었던 이 기생충 때문에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대체 어떤 기생충이길래 조상님들을 잠못 이루게 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삼충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시, 삼팽, 삼시충이라고도 하는 삼충은 도교 세계관 내 존재로 새 벌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삼충을 기생충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삼충은 벌레가 아닙니다. 삼충은 10cm 정도의 인간 모습을 하고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충동질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몸에 이상을 일으켜 즉사시키는 것이죠. 중국 당의 단성식이 지은 수필인 유양잡조에 따르면 삼충은 각기 다른 곳에 자리잡아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데요. 먼저 상시 혹은 청고라 불리는 벌레는 검은색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의 눈과 머리를 공격해 병들게 만들기도 하죠. 중시 혹은 백고는 청색을 띄고 있으며 사람의 배에 자리를 잡아 음식에 대한 욕심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숙주인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며 내장을 공격하는 일도 하죠. 마지막 하시, 즉 혈고는 사람의 발에 자리를 잡고 위를 공격하는데 숙주에게 비정상적인 성욕이 생기게 만들고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일을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삼충이 몸 안에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삼충이랑 밤새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지? 그 이유는 삼충이 가진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충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가진 원래 수명보다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도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12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0세까지 사는 사람은 요즘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도교에서는 이것이 삼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삼충은 60일에 한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옥황상제에게 올라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보고하는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3일에서 300일까지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충은 사람이 잠든 밤에만 올라갈 수 있고 숙주가 깨어 있으면 천 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충이 자신의 죄를 고해 수명이 깎이지 않도록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충은 인간의 수명을 깎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급사시킬 수도 있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게다가 삼충을 없애지 않으면 신선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삼충을 몸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요. 진짜 기생충을 없애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천문동을 담근 술이나 석류를 섭취해 삼충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 방법은 거삼시부법인데 이 방법은 삼시, 즉 삼충을 내쫓을 수 있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다가 부적을 씹어 삼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신야축시충법으로 손바닥에 태상축자를 쓴뒤 삼충의 이름을 각각 7번씩 부르며 고치를 7번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치는 독유에서 이를 건강하게 해주는 단련법의 하나인데 아랫니와 윗니를 소리가 날 정도로 마주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앉아서 삼충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부딪히는 방법이라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것 같죠?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그리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던 마지막 방법은 약물복시법이었습니다 약물복시법은 말 그대로 약을 먹어 삼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약의 재료가 부자를 비롯한 각종 독약 그리고 온나무의 수액인 건칠 등이에요. 이 중에서도 부자는 사약 재료로도 사용되었던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재료입니다. 게다가 부자는 술과 상극이라서 복용주 금주가 절대 금물인 재료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술을 마심으로써 삼충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사람이 삼충을 더 확실하게 없애려고 천문동으로 담근 술까지 먹는다면 120년 살려다가 120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었겠죠. 삼충을 없애는 방법들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널리 행해졌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불을 밝혀두고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것을 수세라고 불렀는데요. 수세는 평민들 뿐만 아니라 양반들, 심지어는 궁궐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수세가 사실은 삼충을 핑계삼아 밤새 노는 풍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상님들은 이날 밤 매우 즐겁게 놀았죠. 혹여나 너무 지루해서 잠을 자기라도 하면 큰일이라 그랬던 건지 평민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양반들은 시를 지으며 놀고 관리들은 활과 화살로 활쏘기 내기를 하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심지어 왕들조차 수세를 행한 것 같아요. 성종대에는 관리들이 왕이 수세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던 기록도 있고 연산군은 관리들의 수세를 장려하기 위해 활과 화살, 술과 고기 그리고 가죽을 하사하며 활쏘기 내기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삼충은 서양의 악마와 그 역할이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충동질해 죄를 짓도록 만들고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 하듯이 삼충 또한 사람들의 몸 안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일찍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삼충은 동양판타지 세계관에서 악마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검은사제들에서 여학생에게 시인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 퇴마의식을 행했던 사제들처럼 갑자기 병에 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의 삼층을 퇴치하는 조선의 도사 이야기가 나온다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같은 소재의 이야기더라도 배경이 바뀌면 색다른 이야기가 되듯 서양에서는 이미 크리셰가 되어버린 퇴마의식 이야기를 동양에서 풀어낸다면 같은 소재더라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층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상님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잠을 자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